메뉴가 보이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메뉴가 안보여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뉴가 안보이실 때는 위에 개발도구부터 홈까지 이 메뉴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더블클릭 해주시면 메뉴가 사라지고 다시 메뉴 중에 하나를 더블클릭 하시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더블클릭 할 때마다 보이고 안보이고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개발도구가 안보이시는 분들은 파일을 누르시고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개발도구를 체크하시면 개발도구가 표시가 되시고 체크를 없애주시면 개발도구가 화면에서 안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이름 상자라고 있습니다. 이름 상자는 저희들이 범위를 쓸때 범위에 이름을 줘서 편하게 쓰는 기능을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어라는 과목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점수가 여러개가 있는데 범위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범위값이 좀 많다고 가정해 볼때 이구어를 제가 굉장히 자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합계를 구할 건데 합계 함수는 는 썸이라고 쓰시면 합계 함수입니다. 이제 범위를 씌우면 됩니다. 여기부터 아래까지 쭉 범위를 씌우면 되는데 길이가 길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값이 구해지는데 어, 범위 설정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범위 설정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배우겠습니다. 범위를 설정하실 때 처음 시작 위치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릅니다. 그리고 방향키 아래를 눌러주시면 입력된 끝 위치까지 한꺼번에 범위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 상단의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름은 aaa로 주겠습니다. 근데 엔터를 안 치면 입력이 끝나지 않습니다. 입력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엔터를 쳐서 입력을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전체가 aaa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서 이제는 s u m 가로 열고 AAA를 적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AA가 파란색으로 나오죠. 여기 왼쪽에 이 파란색 범위가 바로 AAA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클때 자주 사용할 때 이름 상자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단에 fx를 보겠습니다. fx는 함수 삽입 단추인데 클릭해 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 모두 재무에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함수를 s 함수를 아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함수 검색은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합이라고 쓰고 검색을 누르면 뭐, 뒷썸, 썸if스 이런 게 뜨지만 딱 썸이라고 는 뜨진 않죠. 합계를 써 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썸if, 썸if스, 썸프로덕트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딱 썸이라고 뜨진 않네요. 아무튼 함수를 잘 모르겠을 때는 함수 검색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sum이라고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sum 함수가 뜨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제는 sum에서 num1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e2부터 e3까지 돼 있네요. 여기에 뜻은 e2셀부터 e3셀까지 연속 범위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 두 개만 블럭 씌우겠습니다. 그러면 A3부터 A4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20이 들어있죠. 그래서 10, 20이 표현되고 아래에 합계값 30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썸함수는 하나씩 입력하셔도 됩니다. 지우시고 A3을 클릭하고 num2에 A4, num3에 A5. 그래가지고 하나씩 계속 클릭하셔도 되지만 이게 한 6만개 정도 있다고 하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연속 범위를 많이 씁니다 연속 범위는 이렇게 범위만 쭉 씌워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마우스로 이렇게 끄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알려 드렸었죠 AAA 라고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정의해서 쓰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 다음 이름 상자가 쓰기 싫다 하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고 Ctrl Shift를 누른 채로 방향키 아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범위 전체가 AAA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범위를 씌우면 이름 상자에 정의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하얀 칸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수식 입력줄에는 내가 입력한 수식이 기록됩니다. 수식 입력을 하실 때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식은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이 없으면 수식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함수를 쓰실 때는 는 뒤에 함수명을 씁니다. 그 다음, 함수는 가로를 열어서 쓰고, 가로를 닫아서 끝냅니다. 이거는 나중에 많이 쓰다 보면 외워지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쭉 적혀 있죠. 여기 1을 1이라고 읽지 않고 1행이라고 읽습니다. 2는 2행, 3은 3행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 여기 A를 A열, B를 B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머리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A열과 1행이 만나는 자리를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A1입니다. 그럼 B랑 2가 만나는 자리는 B2가 됩니다. 그 다음, C랑 3이 만나는 자리는 C3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설정하면 항상 시작 셀의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저희가, 어, 1을 1행에 일행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시면 까만색 오른쪽으로 가는 하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1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A열에 갖다 대시면 아래로 내려가는 까만색 하살표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끌이라고 했죠. 여기를 열머리끌, 여기를 행머리끌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끌을 클릭하면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이면 자기 해당 열, 행이면 자기 해당 행의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머리끌과 열머리끌이 만나는 이 교차지역을 클릭해 주시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트 전체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여기 교차지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아무 셀이나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그 다음 행의 행 높이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해서 높이를 수정하셔도 되고 1행과 2행의 경계선에 가져다 대시면 행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똑같이 핵 높이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일행, 일행의 중간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르시고 원하는 만큼 아래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손을 떼시고 경계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드래그 하시면 모두가 똑같은 높이로 핵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색 범위 안에서 조절하시면 회색 범위가 전체가 같은 높이가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핵 높이로 수정하셔도 똑같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모든 높이가 똑같이 조정되죠. 마찬가지로 열의 너비도 AB 사이 경계선을 잡고 늘리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에서 원하는 값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범위를 씌우시고 경계선을 드래그하면 모두 똑같은 열너비를 갖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1이라고 나오는데 시트는 한 장의 종이를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 두 장, 세 장. 기본적으로 엑셀은 세 장의 종이를 제공해 줍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워크시트 삽입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시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시트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원하는 시트를 누른 채로 왼쪽으로 옮기시면 까만색 삼각형 모양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까만색 삼각형 모양이 있는 자리로 위치가 이동됩니다 그래서 까만색 하살표를 보시고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본 화면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간단한 값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어랑 이런 내용들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을 한꺼번에 치우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A열부터 E열까지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치울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자료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자라고 하나 입력해 보고 숫자값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자는 어, 엑셀이라고 하나 입력하시고 숫자는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엑셀과 숫자 1을 보시면 차이점이 보이시죠? 엑셀에서는 문자는 무조건 왼쪽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무조건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자인 숫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따옴표를 쓰시고 1을 쓰면 따옴표의 뜻은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문자로 바꿔주는 게다운표입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면 왼쪽 상단에 초록색 삼각형 모양이 나오고 1이 왼쪽으로 붙게 됩니다. 보시면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라고 뜹니다. 엑셀에서는 알려주는 거죠. 지금 숫자 1을 문자 취급했는데 어, 문자 지급한 거 맞냐 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제 오류 무시를 눌러주시면 초록색 삼각형 모양을 안 보게 할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숫자로 변환을 누르시면 다시 오른쪽으로 붙으면서 초록색 삼각형 모양이 사라집니다 다시 되돌리기 해주시고 그 다음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를 놔두시면 이젠어 이거는 숫자인데 왼쪽으로 정렬됐구나 라고 경고 메시지로 초록색 삼각형이 유지가 됩니다. 보통은 그대로 두시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오류 무시를 눌러서 안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엑셀 1이라고 해서 숫자랑 문자랑 섞인 걸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엑셀을 선택해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까만 점이 보입니다. 사각형으로 이걸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은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굉장히 유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두꺼운 십자가인데 흰색 십자가죠. 이 모양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영역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갖다 대시면 흰색 화살표에 까만색 십자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움직이면 해당 셀을 드래그 한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갖다 대면 조그만 까만색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하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반복해 줍니다. 근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모양이 까만색 십자가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뀐 걸 보고 안하고 본인이 감으로 어 여기 오른쪽 밑에 왔네 하고 그냥 드래그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흰색 화살표니까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마우스 포인터 모양 변하는 걸안 보고 본인이 까만 점에 비슷하게 왔다 라고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비슷한 위치에 왔다가 아니라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까만색 십자가로 변한 걸 보시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실력이 늦실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아래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자든 숫자든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죠. 근데 얘는 문자죠. 밑으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로 그러니까 무슨 차이점이 생겼죠? 숫자는 그냥 밑으로 드래그 하니까 똑같이 복사가 됐는데 문자로 취급된 숫자는 밑으로 드래그하면 일식 자동 증가합니다. 이게 엑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숫자는 자동 채우기 핸들로 그냥 드래그하면 복사 붙여넣기 문자로 된 숫자는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일씩 증가합니다. 이제 혼용된 걸 보겠습니다. 혼용된 걸 보니까 엑셀 1이 있는데 1이라는 이 숫자가 왼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문자하고 숫자가 섞여있는 형태에서는 그 숫자를 문자로 자동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숫자가 일식 자동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은 오른쪽으로도 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채우기 핸들은 왼쪽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채우기 핸들은 상하좌우 어느 방향이든 다할수 있습니다. 문자에 섞여있는 숫자는 0까지 가고 나면 1부터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쓰다보면 어 문자로 된 숫자지만 일찍 증가 안 했으면 좋겠을 때도 있겠죠? 그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에 갖다 대시면 아까는 그냥 까만색 십자가 하나만 있었는데, 오른쪽 위에 조그만 십자가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밑으로 내리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도 하나씩 증가하게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십자가 하나가 오른쪽 위에 더 나오죠. 이제 밑으로 끄시면 일씩 증가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숫자는 일식 증가하게 되고, 문자는 숫자가 증가하지 않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컨트롤 키 눌러보고, 그냥 써보고 안되면 컨트롤 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숫자 값을 10, 20 이렇게 써주시면 이거의 두개 값의 차이는 10이죠. 그래서 범위를 씌워주시면 이두 값의 차이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5랑 10랑 이 적어주면 값이 5씩 커지죠. 자동채우기 해주시면 5씩 커지는 값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채우기 핸들은 엑셀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자동채우기 핸들로 저희가 구구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시트2라고 있죠. 시트2를 눌러서 구구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3셀을 찍어주시고 숫자2를 적겠습니다. 그 옆에 셀에는 알파벳 x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1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아래로 끌거죠. 근데 그냥 아래로 끌면 숫자가 1로 복사 붙여넣기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말풍선에 숫자가 1에서 9로 변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떼시고 컨트롤 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이제 x는 그냥 아래로 드래그 해 주시고 2도 그냥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이 셀을 찍어 주시고 는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고 e 3 셀을 찍어 주신 다음에 수식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는 으로 시작해야 수식입니다 는그 다음 a3에 들어있는 2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곱하기는 이 별모양 다른 말로 아스티리크라고 합니다. 이 모양이 곱하기 기호입니다. 엑셀에서는 그리고 C3셀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A3에서 2를 가져오고 C3에서 1을 가져와서 두 개를 곱해줍니다.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엔터 그리고 여기 2를 자동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끌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셀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4로, A3이 4로 a A4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C3이 C4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칸씩 내려가면 엑셀은 자동으로 한 칸씩 내려가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셀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똑같이 변한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C11셀 앞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셀을 클릭하면 I8셀을 찍었기 때문에 I8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셀을 더블클릭한 상태에서 다른 셀을 찍으면 셀의 주소가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키보드 ESC를 누르시면 내용의 변경 없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A11셀에 D에서 커서가 깜빡일 때는 셀을 찍어도 그냥 나옵니다 근데 C11셀 앞에서 깜빡일 때는 다른 셀 참조가 되버립니다 어 그래서 셀 참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셀이 셀 주소가 적히는 걸셀 참조라고 합니다 셀 참조가 됐을 때는 키보드에 ESC를 누르시면 내용 변경 없이 셀 참조 없이 셀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3단을 만들고 싶은데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3단을 만들겠습니다. 범위를 씌우실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흰색 십자가일 때 눌러서 쭉 드래그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 Ctrl C 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를 하면 테두리가 깜빡깜빡이게 됩니다 복사가 된 상태에서 옆에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G3 셀을 클릭해 주시고 Ctrl V 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K3 셀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G3 셀과 I3 셀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3으로 바꾸면 3 곱하기 1이 되겠죠. ESC 여기를 3으로 적어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3단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셀 참조를 하게 되면 셀의 내용이 변하면 수식의 변화 없이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구구단이든 다른 함수를, 수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g3, i3, 이렇게 쓰는 걸셀 참조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써볼까요? 3단을 복사, 컨트롤 c, m에다가, m3 셀에다가, 컨트롤 v, 4라고 적어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겠습니다. 사단이 완성됐죠? 이제 여기를 쭉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A13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그리고 여기는 5라고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아래로 끌어주시고 여기는 6으로 바꿔주시고 아래로 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7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범위 씌워서 컨트롤 c a23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여기는 8 여기는 9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99단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안에다가 2단이라고 적고 싶은데 2단을 가운데다 적고 싶습니다 근데 칸이 4개가 있죠 5개인가요? 5개가 있죠 그러면 홈탭을 누르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릅니다 그러면 한 칸으로 합쳐집니다. 이제 2단이라고 적어주시고, 이거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3단에다가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이 적히고, 더블 클릭해서 3단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귀찮을 수 있죠. 그래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2단부터 빈 셀까지 영역 설정해 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나서 한칸 비어 있는 거를 그대로 적용해 주는데, 자동 채우기 핸들이 문자랑 숫자랑 섞여 있으면 자동으로 일식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꺼번에 적용이 됩니다. 이제 아래에 2단만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Ctrl C. A12 셀만 클릭하고 하셔도 되고, A12부터 E12까지 범위 씌우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A12만 클릭해서 Ctrl V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5단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5단부터 옆에 빈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끌겠습니다. 똑같이 5단을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이번에는 범위를 똑같이 설정하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8단을 해주시고 8단부터 옆에 빈셀까지 씌워 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2라는 숫자가 너무 여유 공간이 많죠 그래서 너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A부터 지금 보시면 A열의 중간에서 하고 있죠 아래로 가는 하살표일때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중에 아무거나 경계선에서 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열 너비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조금 가운데 정렬 하니까 보기가 안 좋네요. 숫자 값이니까 음, 여기는. 선택을 해서 바꾸고 싶은데 그냥 클릭하면 한꺼번에 선택이 안되죠 그래서 이 열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k 컨트롤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는 겁니다 클릭 이제 컨트롤 키를 떼시면 한꺼번에 3개의 열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정렬을 누르시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근데 내용을 다 입력하고 보니까 여기에 5단 이라 2단의 끝이 너무 붙어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11, 12에서 값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죠. 이럴 때는 12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러면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은 항상 위에 쪽에 삽입이 됩니다. 삽입을 누르시면 12행이었던 값이 13으로 바뀌면서 행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3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삽입을 누르시면 23행이었던 내용이 24가 되고 빈행이 23이 됩니다. 그리고 A열이 너무 붙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아서 빛열을 삽입하고 싶을 때는 A에서 마우스 오른쪽 삽입을 하면 왼쪽에 A열이 새로 만들어지고 A열이었던 내용은 B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면 항상 위에 쪽에 삽입되고 항상 왼쪽에 삽입됩니다. 열너비는 조금 조절해 주시고 구구단은 범위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붙어서 안 예쁘면 이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삽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테두리선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테두리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지금 네모칸이 보이지만 이 네모칸은 실제 인쇄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파일 인쇄를 누르시면 선이 안보이죠 강제로 보이게 할수는 있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면 시트라고 있는데 시트에서 눈금선을 누르면 눈금선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곳까지 선이 다 끄어지기 때문에 눈금선을 체크해서 인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눈금선은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홈탭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점점점이 나오는 까만 테두리선이 있죠. 이거는 한 페이지의 범위가 이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는 이 정도고 그 옆에 이 페이지는 요만큼이 될 거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2단부터 아래까지 범위 씌우시고 여기가 테두리 선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까만색 아래로 가는 하살표를 누르시고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쪽 테두리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범위를 씌우시고 여기서부터 바깥쪽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서식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서식 복사는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모양만 바꾸는 겁니다. 서식 복사 그리고 나서 3단부터 4단까지 옆에까지 범위를 씌워주시면 내용의 변화 없이 테두리 선만 똑같이 와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서식복사 똑같이 범위를 씌워 주시면 서식복사가 됩니다. 이젠 두 개만 있으니까 두 개만 범위 씌우시고 서식복사 8단부터 9단까지만 씌우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 인쇄 내용을 보시면 구구단이 사각형이 예쁘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구구단을 한 2분 정도면 되겠죠? 조금 더 많이 할까요? 5분 정도에 이런 형태로 인쇄할 수 있는 인쇄까지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실력이 아주 빨리빨리 늘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5분 은 안에 인쇄까지 할수 있도록 연습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